출애굽기 8장 읽어볼게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3절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4절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치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6절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땅에 덮이니 7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9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이까 내게 보이소서. 10절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11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12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14절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아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17절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18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일을 내려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19절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퍅해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1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2절 그날에 내가 내백성의 거하는 곳엔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여와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전국의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26절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 즉 우리가 만일 애굽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치지 아니하리까. 이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하나이다. 28절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29절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하고. 30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